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정말 추운 12월 1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입니다. 그러면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C7번 대원수산이고요 어, 오늘도 정갱이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 3에 들어오고요 요거 한 마리가 보통 600에서 70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만일 대원수산에 정갱이가 없을 경우에는 지하 1층 서울수산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홍반은 13만원 홍반은 13만원 홍반은 아, 13만원 홍반은 3만원 네 이제 비육 씨육지수산으로 네, 왔고요. 연어 필레는 가격이 살짝 응. 올랐습니다. 보통 저게 한 팩당 한 1.2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갱이 이거 그러니까 선어 횟감 전갱이 말이 4,00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고 이 전체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요새 춥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바다에 풍랑이 많이 불어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무늬오징어도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자연산이 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성게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달라고 하셔야 돼요. 네그 다음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여기 연원대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1kg에 22,500원 되고 이게 보통 한 마리가 6kg에서 7kg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골뱅이 가격도 조금 오른 편이고요. 문어는 이게 돌문어인데, 키로 3만원, 한 2kg에서 2.4kg 사이즈는 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우럭 큰거 보이죠? 여기 키로 3만 5천원 짜리인데,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어인데 이제 축양, 자연산, 양식, 이렇게세 가지가 방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각각의 가격이 조금 다른데, 일본산 양식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광어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 참돔도 지난주랑 가격이 비슷하고요. 보통 찬동 같은 경우 이제 광어도 마찬가지고요. 점포마다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방어 자연산인데 한 4kg 정도 되는 소방어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없는 것들 이렇게 좀몇 가지 올려놨거든요. 이거 참고해 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네, 오복상회로 왔고요. 그래서 이제 광어는 이제 여기는 27,000원 이었고 그러니까 27,000원 28,000원 요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돌돔이 있었는데 돌돔은 조금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2.5kg짜리는 요거는 가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4,000원 25,000원 요정도 사이 계속해서 가격이 되고 있고요 이제 광어 제주사는 가격 변동 없습니다 이제 방어 축양 같은 경우는 8kg짜리가 16,000원 그러니까 축양도 이제 충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어, 이게 왜냐하면 자연산 잡아다가 이거를 먹이를 키워줘서 이제 살 찌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랑어 작은 다랑어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요거는 축양 같은 축양이라도 조금 더 사이즈가 커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이고 요즘에 주치가 사이즈 좋은 주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간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정말 별미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돌가잠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좀 알이 좀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하시고, 뭐 고려하신 다음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넙치, 완도산하고 제주산. 특별하게 가격 변동 없다라는 거, 어, 좀 참고해 주시고요. 농어 같은 경우는 뭐늘 말씀드리지만, 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kg 이상 차리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돔은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살짝 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고요 오늘의 물량표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킹크랩이 조금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꽃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이 차트를 보게 되면 킹크랩이 조금 가격이 좀 떨어졌죠 7만원대에서 6만원대로 떨어졌고 그 대신에 대게값이 좀 가격이 5만원대로 올라갔어요 이제 킹크랩 키로 45,000원인데 지금 최고가가 6만원대 잖아요 그래서 한 요정도 4만5천원대면한 7,80%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의 수요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어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어는 찔때 보통 이제 짤 수가 있거든요 물을 먹은 상태라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잘 보셔야 돼요. 지금 수율이 좀 많이 비어 보여요. 이렇게 손가락이 눌러도 쑥쑥 들어가 거 보입니다. 선호도 33,000원짜리가 있고, 1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품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 같아요. 근데 A급이 없었지, 아직. 아, A급이 없어요? 그래도 2 3 7 5 0 3 7 0 3 2 0 3 7 0 0 0 되고요. 2 0 3 2 9 0 2 0 0원7년 2037년 2 0 2 0 0 0 3 7년2 0요7년 2037년 2037년 2 0 0 0 미듬수산은 네, 밴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미듬수산에서 판매하는 시세가 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매일 참고해 주시고 물량표도 같이 올라와요. 여긴 낮에 방문 구입 가능한데 재고 여부는 항상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방문하시고 찜,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예약 다 가능합니다. 2절지 음. 대개인데 B급이요. 활어고요. 이건 32,000원에 판매하셨어요. 이건 음. 장기입니 음. 음. 이거 만오천원이는만천 원.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원. 네, 요거는 사이즈 차이예요. 가격 차이가 나는 건.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선월에도 좀 가격대가 있죠. 아, 꽃게는, 꽃게는 아니, 알이, 안 알이 안 없어요. 3 아, 알이 네, 건 3만원 이상 되죠 그러네 양쪽에 보면 노란색이 전혀 없죠 꽃게는 거의 끝났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추가로 들어온 킹크랩 절지구는 키로에 45,000원 짜리입니다. 네, 다음 찾은 곳은 대신시월드구요. 오늘 사장님이 일이 있으셨고 늦게 출근을 하셨대요. 여기 판매 시스템은 믿음 수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시세를 조금 여쭤봤더니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예요 그래서 그 당일의 가격은 그 당일 경락에 따라 조금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여긴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하고요 아, 제로페이그 수산물대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복 전체적인 시세는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 보러 왔고요 먼저 전복 1 1 1 2미 키로 34,000원짜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굴이 조금 가격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남쪽 지방은 아직 이제 김장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올라오지 않고 거기서 좀 많이 소비가 돼서 지금 이쪽에서는 굴값이 조금 올라간 편이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리고 멍게는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었고요. 낙지도 보통 한 마리 산낙지가 한 5천원 꼴 이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피조개도 가격 변화 특별하게 많이 없고요 요즘에 참소라하고 홍가리비가 가격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네, 피조개 같은 경우는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내려와야지 되고요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네, 소라도 이제 가격대 괜찮고 지금 백합 같은 경우는 작은거는 14,000원 조금 더 굵은거는 16,000원 키로당 판매했고요 석화는 항상 10kg가 22,000원이나 23,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9번 초이스산으로 왔어요 엄청 큰거인데 날씨가 조금 더 얼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한짝에 10만원 나오고 있어요 10만원 6마리가 23kg 보시면 되고 고기에요 한 마리 70g짜리 200마리가 들어있는데 이런건 한짝에 지금 12만원 12만원 고등어는 2두마리가 해감되는건데요 이건한짝에 지금 55,000원 그 다음에 이제 갈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1750g 짜리 물건이에요. 요런 거 같은 경우가 두 마리는 12만원 보시면 되고요. 요거 여 개는 똑같아요. 요거는 네 마리가 1250g 한 마리에 요 사이즈는 네 마리가 한 짝이 지금 17만 5천원 보시면 됩요 뭐 이렇게 똑같아요. 1 0 0 g 짜리 물건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짝에 18만원. 원. 그 다음에 이제 800g 같은 경우는 6마리 담겨있는 거랑 3마리 나는게 있는데, 6마리가 다 들어있으면은 저런 건 17만원이고, 3마리만 들어있으면은 이런 거는 8만 5천원. 원. 700g가 이게 오늘 나온 것 중에는 그나마 제일 저렴해요. 이런 건 7마리가 한 짝에 주면 아무거나 15만원까지 들어가요 8마리만 들어있는 거는 요거 7만원. 요건 600g 짜리 8마리인데 요것도 지금 한짝에 15만원 나오고요 요 사이즈 4마리 들어있는 것만 한짝에 지금 7만원 7만원 요거 5개는 뭐냐면 똑같아요 사이즈가 500g짜리인데 AP급이에요 음. 이게 뭔소리냐면 배턴인것 몇마들어있다는 리 뜻인데 이런게한짝에 아, 네. 아무거나 지금 1만 원. 1만원 다음 들은몇개 없어요. 4.5 사이즈 열 마리 들어있요 이런 거한 쪽에 지금 11만 원. 거는거4 5 4.2 정도 나오는 이런 걸한 쪽에 지금 8만 원. 다음은 C13번 어, 네. 초원수산으로 탁구여, 왔습니다. 만 원. 만 원. 0 <웃음> 0열 마리 용, 열 마리 6만 원. 6만 원. 그다음에 문어. 문어. 킬로에 2만 5천 원. 구름은요 오늘 38,000원. 38,000원. 고등어요. 고등어 그열 마리 3만 원. 3만 원. 그다음에 수족이요수족이열 마리 35,000원. 35,000원. 그다음에 우럭이요. 우럭 킬로에 17,000원. 네. 네. 마지막으로 거 찾은 거는 74번 영남아기예요 500담. 45,000원. 음. 45 그다음에 생물 우럭 25,000원. 바람 살까 봐 아예 비닐을 안벗겼어요 오늘 들어온 거라고는 남의 것. 음. 어, 아직 너무 좋죠 때깔 이게 만 원이야 만원 삼치 이만원 남의 거리 너무 좋아 진짜 막 반들반들 하자 어 삼십 마리가 넘어 만원 이것도 어백벌 베이 이만 삼천 원 어, 바람 타면 아구 간이 망가질까 봐저 덮어놨어요 이만 원 이만 오천 원 삼만 원 아구 간일키로씩시만 오천 원 네 오늘 새벽 시장에서 상당히 추웠어요 그래서 장보러 오시는 분들은 옷좀 두툼하게 입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